안녕하세요, 후사운드입니다. 오늘은 짠! 마라샹궈의 크림새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는 소림마라라는 곳에서 파는 로제샹궈를 먹어보려고 했는데, 안타깝게도 제가 살고 있는 청주점에서는 로제샹궈를 안 팔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마라퀸이라는 곳에서 마라샹궈랑 크림새우 이렇게 주문을 해봤습니다. 매운맛은 2단계로 시켰고, 마라맛 강하게 이렇게 하고, 소고기 200g을 추가했습니다. 이게 마라탕이랑은 또 되게 다른 매력이다. 여러분들 라면 드시잖아요. 근데 볶음라면 먹는 그런 느낌. 와 맛있다. 잠깐만요. 이거 밥을 서비스로 또 주셨더라고요. 진짜 이건 밥 도둑각인데요. 음. 2단계 매운맛은 신라면보다 좀더 매운 고그 정도? 먹기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얼얼한 맛 강하게 하는 거 하나 했는데 이것도제 기준에서는 와, 그래도 요 정도는 돼야 말하지 약간 요런 느낌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짠 너무 잘 어울린다 예의상채도 한번 먹어줄 어 근데 크림새우 괜찮다 맛있는데요 아침 제가 지난번 전복 먹었을 때 머리 이렇게 양갈래로 했는데 그때 그게 미용실에서 머리 딱 자르고 그 미용사님이 손질해주신 머리였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와 머리 앞으로 요걸로 해주세요 하셔서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집에서 내가 하니까 그 머리가 안되고 자꾸 뭐 있어 옛날 조선시대 이럴 때 자꾸 그렇게 돼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<웃음> 그래서 다음주에 다시 머리 자르러 가는데 그때 좀 제대로 배워오려고요 그래도 오늘 머리 좀 괜찮지 않아요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하이. 와, 근데 마라샹궈도 마라샹궈만의 매력이 있네요 종종 생각날 것 같아요 밥 땡길 때밥좀 리필 해볼게요 여보, 여보도 마라있을안먹어봤잖아요마라수있가 약간 볶음 같은 거아니에요맞아요볶음이에요 어, 뭐야, 있청맛있어보이 먹을 수있 음, 맛있지 응. 음, 향보다 좀더세다 어, 자극적이지. 응. 음. 맛있지 새우가 나름 튼실해. 잘먹었습니다 <웃음> 와 강력추천 여러분들도 마라샹 거꼭 드셔보세요 아시죠?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~~